와 이걸 지네 지었다 엄마곰야수가 세긴 한가보네 황금엄마곰이었구나 오 되게 아쉽게 졌다 청남자특 알림 오케이 뭐 별것도 아니구만 무조건 이겠다아 근데 약간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 약간 약간 마음에 안 들었어 살짝 마음에 안 들었어 아좀더 웅장해질 수 있었는데 뭔가 좀좀더 웅장해질 수 있었는데 살짝 부족했네 되게 그걸 끌고 오면서 어우 그쵸? 아 근데 약한 전술 특이 앞이네요. 데미지가 괜찮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지금 앵무 한 방이 안 나오거든요. 앵무가 16 체력이에요. 아하, 안 잘렸어요.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죠. 근데 네, 여기서 리븐 데요 여기서. 아, 리븐 데올 긁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아직도 스탯 충분해요. 145어름투사110 같이 사면은 앵무가 못뛴 거면 충분하거든요. 아, 그리잖아요 전투의 장기가 일풍이어서 네. 그렇죠. 나쁘지 않은데요? 네. 이거는 리본데 잘랐어요! 잘랐어요. 이거 23 데미지 넣어야 돼요. 이거 데미지가 진짜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뒤에 다고렙벨하시긴 하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진짜 한 턴이라 사게 되면 식소가 눈치 채고 배치 바꾸면서 그렇죠. 환생도 바르면 지금 상점 환생비 올려 놨거든요. 자, 과연 림고수가 여기서 식소를 자, 마지막 쥐한 마리 23 데미지를 때릴 수 있을지가 중요한데. 방향. 저들 잘렸고요. 이렇게 되면은 데미지가 어? 몇 데미지죠? 육개떡데미네요 이거? 떡 데미인가요? 떡 데미인거 같은데요? 아아아 림보소! 13 데미지! 식소가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림보수. 리로이 1타? 좋아요 리로이 1타 오우 리로이 자 선타가 누가 먼저 때리죠? 자 반사로부터 교환해줄게요 리로이 이러면 아 기몰룩 잘랐어요 이거죠 자 이러면 은 스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천상의 몸을 리필도 많이 되지도 않고요 스태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번 전투 승리하면 자, 나디나가 변수긴 한데 스테차이 지금 뒤에 황금망 오르도 있고요 잡아주고요 자, 스테차이가 워낙, 워낙, 워낙 많이 나죠 워낙 많이 나 네. 이거는 확정입니다 자, 이러면 결국 한국인 최초로 로비 레전드에서 한국인 선수가 우승하는 모습 나오게 되겠고요 림고 선수가 마지막 세트 승리하게 되면서 결국 우승! 림고수 선수가 차지하게 됩니다! 아 피곤하다, 세수. 아이씨, 센스바나. 나갔구나. 이거 해. 아 집에 안갔가 걸렸어 진짜! 아이씨. 어구거못거줘요이거 저거, 저거, 저거, 씨거 저거, 저거, 기거기거든요 저거, 저거, 저 1등하는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못하겠어. 이게 뭐야. 심지어 이긴데지와 이겼어. 와 이겼어. 이 필드로 이겼어. 진지어씨야 먼저 포그냥 이게 진짜. 씨 이번 아스폰도 재밌게 보셨나요? 아스폰은 여러분들의 제보를 통해 더욱 재밌어질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하스스톤 영상이 있다면 haspon.jucon.co.kr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도 한번 보고 가세요. 아, 구독도 부탁드려요.